나는 실패를 믿지 않는다. 다만 실현만 있을 뿐이다. 첫 번째 제 인생의 가장 큰 인물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두 번째 제 인생의 가장 닮고 싶은 인물 헨리 포드입니다. 1832년 실직. 1832년 입법부 의원 출만악선 1833년 사업 실패 파산. 1834년 입법부 의원 비선. 1835년 부인 사망. 1836년 신경쇠약. 1838년 의장 출마 낙선, 1843년 의회의 지명권 상실 1848년 제 지명권 상실 1954년 상의의원 출마 낙선, 1956년 부통령 지명권 상실 1858년 상원의원 출마 2차 낙선, 1860년 미합 중국 대통령의 당선. 링인의 많은 실패 끝에 마침내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 때 위로가 되었던 말입니다. 내가 걷는 길은 험난하고 미끄러웠다. 그래서 나는 자꾸만 넘어지곤 하였다. 길바닥 위에 엎어지곤 하였다. 그러나 나는 곧 기운을 차리고 나 자신에게 말했다. 괜찮아 길이 약간 미끄럽긴 해도 낭떨어지는 아니잖아. 아브라함 링컨 나는 계속 배우면서 나는 갖추어 간다. 언젠가는 나에게도 기회가 올 것이다. 링컨 나는 내가 할수 있는 한해 최선의 것 내가 아는 한 해의 최선의 것을 실행하고 또한 언제나 그러한 상태를 지속시키려고 한다 예컨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게 될 것인지는 자기의 결심에 달려있다 예컨 어떤 일을 할수 있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길이 열리게 마련이다 예컨 40세가 지난 인간은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예컨 나는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뒤로는 가지 않는다. 아브라함 링컨. 제가 매일 일어나 매일 먼저 보는 주기도문 같은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가는 길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마다 보는 것입니다. 1. 나도 할수 있다. 라는 생각으로 매일 아침을 시작하라. 당신에게 무궁무진한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신이 주신 잠재력의 5%만 상해도 천재가 됩니다. 2. 당신의 목표를 마음의 소원과 일치시켜라. 만격한 욕망은 소원이 아닙니다. 소원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총력 투구하십시오. 3.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라. 나는 안 돼. 할수 없어. 나 같은 게 아는 소리가 들려오거든. 이전에 나는 무능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서 새 사람이 되었다 응답하십시오. 4. 긍정적인 말을 매일 반복하라. 나는 성장하고 있다. 나도 성공할 수 있다. 해낼 수 있고 말거라고 다짐하십시오. 말은 힘과 용기를 더하는 영양소입니다. 5. 대가를 지불하라. 진정한 성공은 땀과 수고를 통해서만 완성됩니다. 씹는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6. 어려움이 닥쳐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라.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선다는 용기와 신념을 가지십시오. 7. 모든 일에 감사하라.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의 밑거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8. 큰 꿈을 가져라. 꿈꾸는 데는 수고도 돈도 필요치 않습니다. 어느 날인가 삶이 두렵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실에 빠져 있을 때 아무런 낙도 없고 술로 지낸 그 세월 동안에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지금도 무섭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생각합니다. 큰 성공을 이룬 나의 모습을 그리고 마음속으로 외칩니다. 나는 할수 있다. 할수 있잖아 라고 다짐을 해봅니다. 지금껏 해왔듯이 조금 더 해보자. 조금 더 앞으로 나가보자 수도 없이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도 흔들릴 때도 있고 때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제스스로에 조그만한 칭찬도 합니다. 여기까지 잘 해냈고 앞으로 잘할 거라고 더 이를 악물어야 합니다. 조금 희망이 보인다고 해서나 태해지는제 자신을 보며 또다시 다이어트를 시작해서 지금 7일째가 되어갑니다. 어쩜 평생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는 신념으로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다이어트를 하는 이유는 가장 첫 번째 식욕을 절제하고 술을 절제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어서입니다. 주식도 마찬가지로 참는 것에서부터 옵니다. 제가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해서 마지막에종착역도 주식 투자는 아닙니다. 물론 그는 놓지 않지만 제가 남고 싶은 저두 분의 털끝만큼이라도 닮아서 존경만은 아니더라도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을 뿐입니다. 지나온 삶은 모두 과거입니다. 실패하고 실련을 겪고 있더라도 제가 존경하는 인물 모두 저보다 더큰 실패와 좌절을 맛보고 그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저도 열심히 한발한발 한발 내딛다 보면 큰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처한 상황을 비관하지 마십시오. 슬퍼하지도 마십시오. 그 시간에 꿈을 키우십시오. 큰 꿈을 키우십시오. 나이가 40인데 나이가 50인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꿈을 꾸지 않는 순간부터 노인입니다. 그 꿈에 다가가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노력이라는 대가를 꼭 지불하십시오. 또 잠에서 깨서 무서웠습니다. 잘할 수 있겠지. 내 삶을 잘 꾸려나갈 수 있겠지. 그래 잘하고 있잖아. 지금까지 잘해왔어. 앞으로 더 노력하고 잘해나가자. 오늘 또 스스로 무한해 다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열정을 꼭 가지십시오. 헨리 포드의 본사 건물 앞에 비석에 이런 글귀가 써있습니다. 포드는 꿈꾸는 자여 그의 아내는 믿음의 사람이다. 포드가 시리에 빠져서 술독에 빠져있을 때,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그의 아내는 두 손을 꼭 잡으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다시 한번 시작해보시지요. 저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포드를 존경하고 담고 싶습니다. 제 아내도 저에게 말해줬습니다. 당신이면 뭐든지 해낼 수 있는 작은 거인이라고. 여러분 저는 꼭 성공할 것입니다. 처절하게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것이 기회가 된다. 성공이 무엇을 뜻하느냐는 사람마다 다르다. 어떤 이에게는 명예이고 어떤 이에게는 부이며 어떤 이에게는 존경을 받는 것이고 어떤 이에게는 자아실현일 것이다. 가까운 지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만남을 갖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공을 원한다.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사람이라고 예외는 아닐 것이다. 우리는 성공을 꿈꾸고 우리의 운명을 지배하기를 원하지, 운명에 지배당하기를 원하지는 않는다. 성공은 일종의 선택이고, 극명과 훈련과 인내가 나은 결과물이다. 성공하려면 올바른 전략과 장, 단기 목표를 세워야 한다. 누구나 큰 시련과 역경에 직면하면 낙담할 때가 있다. 그러한 상황이 길어지고 늪에 빠지면 모든 것을 포기할 때가 많다. 이럴 때 바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이 필요하다. 희망이라는 투자가 내포하는 의미가 얼마나 큰지는 전에는 알지 못했다. 모든 것을 잃고 큰 시련을 겪었을 때나 역시도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세상 탓을 하며 세상을 비관하며 세월을 허비한 적이 있다. 희망은 누구에게나 품을 권리가 있고 안고시라 갈수 있으면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면 때로 초인적인적인 에너지가 발생하기도 한다. 나는 주식시장에 들어왔다. 꿈을 꾸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다시 시작한다는 굳은 결심으로 이 시장에 다시 들어왔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삶에 아무것도 할수 없을 만큼의 몸과 심신이 지쳐있었을 때 희망 하나로 이를 것을 되찾기 위해 들어온 것이다. 이가 갈리도록 이를 악물고 지난 날의 모든 것나 그리고 모든 일을 용서하고 앞만 보고 달려나갈 것이라는 신념 하나로 시작했던 시간들이 이제 희망이 되고 구할은 알게짓을할 만큼의 위치에 도달하게 되었다. 주식시장의 정답도 없고 해답도 없다고 늘 알고 있지만 난 이곳에 꿈을 걸수 있었고 희망을 걸수 있다는 것도 알아버렸다. 어정쩡하게 막연한 생각으로 시장을 대하고 접하는 이가 있다면 시장을 떠나 가족을 돌보고 자기 일을 아끼라는 말을 하고 싶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잃고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이라면 이 시장이 이치열한 전쟁터가 기회가 될 것이다. 모든 이가 성공할 수 없다. 모든 이가 100점의 성공은 할수 없지만 관역 정중앙을 목표로 잡고 열심히 달려나간다면 80점, 60점, 40점에 달하는 성공은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시장에 어떠한 특정한 룰과 공식이 있었다며 이 시장의 희망도 꿈도 걸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룰과 공식이 있었다며 먼저 시작한 사람의 몫이었을 것이고 똑똑한 하버드, 서울대 이런 사람들의 몫이었을 것이다. 주식시장의 삶과 똑같다. 세상 사는 삶은 누구나 불공평하게 시작된다. 부자로 태어나느니 건강하게 태어나느니 가난하게 태어나느니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느니 이렇게 모두 불공평하지만 단 하나 공평한 것이 있다. 노력이란 것을 어떠한 서로 다른 방법으로 할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는 시련을 겪으니도 성공을 꿈꾸고 나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나 역시 아직 성공을 한 것이 아니다. 성공을 미치도록 꿈꾸고 갈망하고 있다. 성공하기 위해서 철저한 습관과 대응으로 이 시장에 삶아 남기 위해서 오늘도 달리고 있다. 이제 다시 많은 것을 찾아야 하기에 다시 성공을 위해 부활의 날갯을 한다. 성공을 꿈꾸는 이가 있다면 자신을 믿고 쉼없이 달려보라. 꼭 성공할 것이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